그래서 오늘 우리 형 메시를 제가 이제 어저께 문아 문의를 해. 제가 분석을 했다면 오늘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을 었때또 사람들이 많이 보려면은 또뭘 하는게 좋을까? 뭘 분석할까? 뭘 내가 할까? 아니면 스케줄 을뭘 받을까? 이러면서 컨텐츠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어저께 해봤는데 요즘 들어서 또 대개 사람들이 조금 많이 드는게 있더라고요 제가 싫어하는게 제가 싫어하고 시, 아 제가 싫어하는데 드는거 날강두죠 날강두의 제일 좋은 시즌을 제가 분석을 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안좋은 제일 안좋은게 뭘까? 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오늘은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인데 이건 또 아마 다른 분들은 이런 컨텐츠를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해보려고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날강두 아... 날강두 자 여기서 제일 안좋은거 로 보도록 할게요 제일 안좋은거 아 나중에 모자이크 처리를 다하고 이야 진짜 엄청 오마이다 날강조는 쓰지마요 진짜로 이건 쓰는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쓰면 안되는거야 음. 5억이나 네와 절대 사지 말아야 할것 이거 19토티 절대 사지 말아야 할것 저거 돈 낭비에요 어 절대 사지 마시고 제일 사도 된아 사지 말아야 하는 것 일단 이거 전부 다이 시즌 전부 다 날강두는 절대 사면 안돼요어 도대체 제일 안좋은게 뭘까 농협과, 이거 라이브, 그 다음에 요것, 와, 시세가 와. 야, 이건 뭐 똑같은데 뭐가 차이점 있는 거지? 아, 급여가 차이점이 있구나. <웃음> 야, 돈 낭비다. <웃음> 야. 야, 제일 동낭비인 거. 오, 찼다 야, 저 가격에, 솔직히 저 가격이면은, 이야, 레전드다. 이거, 18A가 제일 안 좋고, 지금 현재, 18A가 제일 안 좋구요. 그 다음에, 와 대인수비까지 좋네 와우 수비도 다른것들보다 압도적이네요 와 역시 날강두 프리킥을 막은 날강두 와 진짜 야 18A 자 이제 18A와 19A 이야 야 저정도 가격이면 한2카정도 봤었을때 이야, 대단하다. 18A, 압도적이네요, 와. 이거는 방금 봤었지? 기억이 안 나냐, 갑자기. 어. 이야, 압도적으로 돈 낭비죠. <웃음> 이야, 18A가 제일 안좋네요 지금 현재까지 그 다음에 저 정도 가격이면한이 정도로 보고 와 내가 이 컨텐츠를 했지만은 어, 제일 쓸모없는 컨텐츠를 해야되나 와야저 정도 가격치고 이 정도 급여에 야, 더 쓸모없는게 있었네 침착성이 야야 날강두를 혹시라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안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혹시라도 날강두를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야 날강두 이 정도 급여에 일단은 침착성이 이 정도다 침착성이 84 정도에 슈팅 능력 해봤자, 야. 야, 볼, 드리블, 민첩. 야. 급여 저 정도인데, 심지어 다이버도 없네? 와, 18A를 이겼어. 오. <웃음> 18A를 이긴, 다안 좋은 것. 다음에 와, 수비 능력이 더 좋네 이야 그렇죠 이야 역시 18토티 음그 다음에 지금 다 안좋은거 찾기 18토티 와 가격 어마어마한데 저 2억은 야 토츠 와 그렇지 18 토티지 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웃음> 왜18 토티가 안 좋다고 하는 거냐면은 일단 애가 마이 윙어로 갔었을 때나 스트라이커로 갔었을 때도 일단 다른 것들에 비해서 지금 다이버가 없죠 다이버가 없고 그 다음에 침착성이 일단은 이정도는 슈팅을 그냥 때리면 웬만해서 안들어가요 어. 그렇고 그 다음에 수비 수비적인 부분에서 좋죠 만약에 이정도로 갔다가는 아마 프리킥을 우리팀 선수가 만약에 제가 그럴일은 없겠지만 은 절대로 만약에 애를 윙으로 넣어놓고 굴리트로 만 슈팅 때린다 했었을때 그 애가 수비 능력이 좋기 때문에 앞에서 그냥 공격 만약에 공을 받으려고 앞에 다 가있잖아요 이게 또갈림판이 필요한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여기 슈팅 골대가 있고 여기서 이제 프리킥을 찬다 근데 여기 이렇게 4명 이렇게 서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팀 애들이 또 이렇게 아 동그라미 날게요 우리 팀 애들이 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다 앞에 있을건데 이때 괜히 혼자서 날강두 여기여기여기쯤에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골퍼가 있습니다 아 골퍼 이렇게 있는데 괜히 여기 있어갖 아, 이제 슈팅 뻥 때리면, 이제 이렇게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ZD 있나? 어, 있네. 아, z d 를 컨트롤 Z. 근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쭉 갔다가, 여기 맞고 수비를 해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날강두. 여기서 괜히 있다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수비 능력은 일단 필요 없어요. 혹시 질찾전하셨다면질 찾으 주시고 알림 설정 어.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추천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18터치가 제일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괜히 다 이런 것들 높아도 솔직히 상관 없어요. 김패스 뭐 이런 거 높아봤자, 어 높아봤자고. 그 다음에 뭐 GK 뭐 다이빙도 먹고 아주 좋아요. 그렇지. 이제 골키퍼 많이 상대팀 골키퍼 부상 나있거나 수비수가 부상 나했었을 때. 이제 대신 수비를 해줘야죠 어 날강두 18토티가 제일 안좋고요 다음 tc 야 이정도 가격에 살사람 날강두를 치면 살사람이 있을까 야 압도적이다 딱봐도 알겠죠 18토티 음야 18토티 압도적이네요 18토티네요 음. 야 만약에 날강도 사고싶어 하시는 분 계시면 은 18토티 사시는 진짜 추천드릴게요 어, 야 어차피 오늘이 이제 12월이래 천, 2019년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지금 현재 하거예요야자 18토티 역시 수비 압도적이죠 슬라이딩테크래 몸싸움 좋고 에 수비수로 보내도 괜찮겠는데 이정도 수비면 아니면 골키퍼로 보내야 되겠어 와우 역시 18토티 음 압도적이죠 18토티 아 방금 하시즌했었나 이제 뭐 기억이 안나 네자 19토티와 18토티 와 18토티 사세요 18토티가 제일 안좋아요 오케이